드디어 다 정리를 끝냈습니다 아,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엄청 더워요 지금 하루 하루 종일 한개도못 먹었거든요 캠핑 온다고 정신없이 일 오전에 일 끝내고 4시간 달려서 인제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는 하추 자연 휴양림이라고. 어 여기는 이제 자리가 이제 하나씩 올라가면서 있는 형식이에요. 와, 아 지금 지치고 너무 힘든데? 일단은 먼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뭘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땀도 많이 났는데 아, 여기가 완전 산이에요. 완전 그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엄청 많아서 제가 그 전기 모기체를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한테 이 캠핑이라는 게 그냥 이 자체가 너무 힐링 이어 가지고 일단 먼저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녁으로는 원래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저기 재료를 미리 준비하려다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밀키트를 사러 오는 길에 갔는데 마라탕이 4인분짜리를 파는 거예요 제가 보기보단 되게 못 먹거든요 많 어, 그래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때 딱 있던 게 마라샹궈. 그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게.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운 마음으로 마라샹궈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라샹궈 좋아합니다. 맛있어. 마라샹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고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한 하제 어쨌든 다 넣고 뽑는 거니까 느낌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음료수 짠. 당면을 뿔리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당면을 뿔릴 공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를 부셔서 이렇게 간으로 부셔서 그냥 끓이려고 합니다 다음에 말하신건 안되겠어요 곤란한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5분정도 끓이라고 끓여... 여끓와 재료가 엄청 많아요 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이러면 곤란해 일단은 모를 때는 그냥 저는 느낌 가는대로 그냥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가져온 라면까지 넣, 넣어버렸어요 아 너무 배고파 제가 자체적으로 고기를 추가를 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못 참겠습니다 돼지, 목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와,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와.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고 뭐고 일단 너무 배가고파요 와 이게 첫 게. 예요 정신 없는 하루였어요, 진 이거를 꼭 잘라야 될까? 나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자르들어가꼭 있을까? 고기를 안 자르고 먹으려다가 이렇게 되면 잘안 섞일 것 같아가지고 한번 썰어야 될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와, 맛있겠다. 안 돼. 5초 안 지났습니다. 3초, 3초인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짠 <웃음> 괜겠습니다 너무 맛있고. <웃음> 제가 지금 약간 얼굴이 빨개요. 제가 술 마시면 한 잔만 마셔도 바로 빨개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 음. Thank you. 술을 또한잔 해서 그런지 조금 노곤노곤한 게 이제 씻고 왔으니까 잠들어 봐야겠어요 안녕 그서 밥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과자 국물과자를 먹도록 하겠습니다